그러면 이거는 30 프라임 1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 되냐? F0은 1이다 그러므로 F 프라임 0 곱하기 G 프라임 1은 1이다. 여기서 F 프라임 X가 2, 그냥 그대로 2 x 1이므로 F 프라임 1은 1이다. 그럼 G 프라임 1은 보다 1이다. 그러면, 3, g'1은 뭐다? 3이다. 그래서 답은 3이다. 어, 예. 네. 어, 선생님처럼, 이뭐 이해 조 깜짝 놀랐어요. 1이다! 어, 3이다! 그렇지. 아, <웃음> 아. 아 맞아요. 네, 맞는데, 네. 그럼 여기서, 그죠? 우리가 모의 수업 때도 했었지만, 그냥 함수의 미분이 아니라, 예의 미분이네요. 그죠? 네. 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그죠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내가 물어보면 네가 이걸 증명을 해줄 수 있어요? F.